친구들 안녕 쌤쌤의 주산쌤이에요 어,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보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은 7에 대해, 7의 보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7의 보수는 얼마죠? 네 3이에요 오늘 7에 대해서 한번 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엄지 검지 뽀뽀 연필 잡고요 자 앞에서 뒤로 털고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예시 자, 3 놓겠습니다 아 이거 놓고 할게요 자3 네.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을 더할 거예요. 7을. 여기에 8인데 1밖에 놓을 게 없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쵸? 그렇죠? 다음. 더하기 3. 얼마죠? 네. 18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7 놓겠습니다. 7. 8. 더할수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4 다음 7을 놓겠습니다. 꽉 찼네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쵸? 그 답이 얼마? 26입니다. 다음 7을 놓겠습니다. 7 더하기 8 더할 수 없네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3 놓겠습니다. 3, 다음, 7 어떻게 놓을까요? 1밖에 없어요. 네,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7에 대한 보수 3을 빼주고, 얼마죠? 네, 25. 다음, 네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털고, 4, 5, 7,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9, 할수 없네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얼마죠?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8로 씁니다. 8. 8에다 7을 넣겠습니다.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4. 다음에 또 7을 넣을 거예요. 넣을 수가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네, 26입니다. 다음 1 8 동시에 뽑고, 9 놓을 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에 7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네합이25 여러분 보수는 너무 재미있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이것만 계속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항상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교과 수학을 보겠습니다 국과 학에서는 어, 여기 잘 보일까요? 가르기 모으기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이 의외로 가르기 모으기 모을, 모을 수, 모를 수 있어요. 자, 가르기는 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눠 주는 거, 가르기. 모으기는 모아 주는 거, 더하기입니다. 자, 가르기와 모으기의 개념을 완벽하게 알려 주세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르기. 만약에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를 갈라보겠습니다. 화살표 잘 그려주세요. 1과 얼마가 될까요? 3. 이렇게. 가르기. 네. 가르기는 줄어드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자, 다음에 모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으기. 2와 2를 모으면 꺼번에 모았죠. 4. 네, 요렇게 한쪽으로 방향이 쏠리는 거. 자, 가르기 모으기 친구들이 의외로 어려워합니다. 네, 이것도 정확한 개념 잡아주세요. 다음, 지난번엔 뺄셈 쓰기 읽기했죠. 오늘은 더셈 쓰기 읽기입니다. 요고요. 어, 어머님들도 아마 하시면 힘들 거예요. 의외로 안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도 쉽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는안 나와요. 자. 4 더하기 5는 9, 읽기 4 더하기 5는 9와 같습니다. 4와 5의 합은 9입니다. 네, 요거. 계속 연습시켜 주세요. 더하기와 빼기. 자, 오늘은 보수 7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7은 보수 3하고 짝꿍이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주판 잡고요. 엄지검지 뽑하고 털고. 제가 놓겠습니다. 자, 4를 놓습니다. 5를 놓습니다. 여기다가 9를 놔보겠습니다. 앞자리 올리고, 9의 보수 1 빼주고요. 자, 18이 되었죠. 여기다 7을 놔보겠습니다. 7. 더할 수가 없으니까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답이 얼마죠? 25. 예, 알겠죠? 보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각 칸에 꽉 차있을 때,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이 보수 개념 빨리 지나가고요. 보수하고 나면 곱셈 너무 재밌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연산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5의 짝이 좀 어렵긴 해요. 어른들도 좀그 어,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 잘 넘어가고요. 바로 곱셈 넘어갈 거예요. 자,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5의 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곱셈을 알아야 됩니다 곱셈 지금부터 어, 친구들 듣고 외우게 해주세요 어, 개념 설명은 제가 할 거예요 개념 설명은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어, 그냥 놀면서 뭐 블록이나 칠교 놀이 이런걸 갖고 놀면서 곱셈을 흥얼흥얼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외우게 됩니다 자곱셈은 2학년 1학기 6, 6단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2학기에 곱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반드시 그 전에 곱셈. 외우기 해 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